안녕하세요. 토지공장투자전문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성진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상과들의 봄을 만끽하듯 벚꽃이 만개하고 나무들도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는 4월입니다. 이런 계절이면 도심을 벗어나서 야외로 나들이 떠나거나 멀지 않은 곳에 주말농장 할수 있는 작은 내땅 하나 갖고 싶은 소망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소액으로 내 토지를 그것도 차후 남측 산업단지 후광을 등에 업고 시세차익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1억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귀한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찜하신 분이 인자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서두르세요. 영상의 토지를 보시면 영도 포르세를 타고 다닌다는 영포리 그만큼 남측 산업단지의 영향을 크게 받아 시세차익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국유지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 직사각형의 네모 반듯한 토지라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시기 아주 적합한 토지이고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 복도까지 되어 바로 주말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의 위치는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면적은 약 118평,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지목은 답, 매매깔은 1억원입니다. 이 토지에서 송산 그린시치 남측지구 산업단지까지와의 거리는 약 200m 정도의 거리인데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아래 토끼굴만 나가면 바로 남측지구 산업단지라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인접지역 개발 압력으로 향후 용도지역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해도 활용가치가 큰 위치의 매물입니다. 또한 편의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사강시내까지와의 거리는 약 2.6km 정도의 거리라서 생활의 편리성도 충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송산마도 ic 와의 거리는 약 2.4km 정도의 거리이고 2차선에서 이 토지까지 올수 있는 진입도로의 거리는 약 250m 정도로서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까지와의 거리는 약 2.6km의 거리로서 시세차익도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는 농림지역으로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303평이 넘지 않아 농지취득자격증명받기가 어려워 기존에 185평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추가로 매수해 농지증을 발급받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토지에 관심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송산터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을 찾아 주십시오. 친절하게 현장 임장 및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